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웃음> 이제 선수, 저가 누굴 분석해야 되나. 현재 생각했는데, 과연 일단은 어떤 선수가 좋을지. 일단은 저가 선수를 생각 중이었던 게 요즘 들어서 또 이제 토티로. 또 그렇고 되게 인기가 많은 선수죠 음. 그래고 선수인데 그 선수는 자요즘들어서 22토티 아 이거 노민가? 노미네이트 아니지 노미네이트 아니고 22토티 여기로 가면은 선수 또 가치로써 되게 또 인기 많고 그 다음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선수죠 손흥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들 찾고 있고 거기다가 또 쓰긴 쓰는데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낮은 선수들을 위주로 많이 도 쓰는데 요것까지 제가 오늘 가성비와 급성비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격대비 해갖고 서민분들 중산층들 그 다음에 이제 고투자분들 이렇게 나뉘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1 9토치가 진짜 제일이었던 시절 그때 1 9토치뭐 20토티 딱 이렇게 나왔었을 때 여기까지 밖에 없었던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1 9토치도 그렇고 이게 뭐 제일 좋았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LH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제는 22토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또 이제 업데이트를 바로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대한 제작권 없는 부로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스피드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스피드 음. 뭐 솔직히 따져보면은 다 따져보면 솔직하게 뭐 가격대비 뭐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2 0토티로 <웃음> 당연히 가겠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어돈 많으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그냥 20토티 가죠 솔직히 뭐 능력치 대비도 그렇고 양발 제비로서는뭐 되게 다괜고 근데 뭐 골결이나 슈파워뭐중골 슈팅, 뭐 등등 다양하게 뭐 대한민국이나 토트넘 뭐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바이엘은 요거 이제 바이엘 레버쿠젤 바이엘 미네이라는 순간 잘못 얘기했다. 함부르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은 뭐 되게 많이들 가시겠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20도 띠 와, 하나에 3,530억이야. 22 토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어, 제일 좋고, 뭐,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는 그게 없긴 한데, 22 토티는. 그래서 일단 22 토티가 제일 좋은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요걸 3 0 0 0억까지 마에 살수 있는 그런 부자분들은, 어, 진짜 이걸 가겠는데, 근데 이제, 부자분들은 당연하게 22 토티를 가는 게 맞아요. 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분들 한마디로 이제 손흥민을 살수 있는 가격이 한시야 500억에서 1000억까지 이렇게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똑같은거 사고 사카 강하면은 그렇게 복구해줘요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분들한테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솔직히 1000억으로 만약에 살수 있다면은 손흥민 3칼을 사는게 나을까 22토티 아니면 이제 21토티 같은걸조금만돈도 모아가지고 5칼을 사는게 나을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텐데 자 이거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요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다면은 자 22토티랑 21토티 이렇게 해서 둘다 비슷하게 요건 이제 800억이고 이건 이제 1100억이라는 100억이라는 돈이 좀더 들긴 하는데 만약에 산다면은 솔직하게 능력치적인 부분이나 특성적인 부분에서는 자 이제 솔직하게 스트라이커나 윙으로써 넣는다면은 손흥민같은 경우는 가속력이랑 속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솔직하게 21, 토티 5카가 더나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봐야겠죠? 어,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간다. 라고 따져보면은, 솔직히 이거는 한 6카 정도 간다고 보고, 이거 5카 같은 경우는 이제 8카 정도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솔직히, 이 정도. 이 정도가 나와주면서, 크로스란지 이런 부분도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3 정도 돌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야 흥미는 흥민이다 근데 확실한 거는 미쳤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21토티가 드나는데, 만약에 나는 100억 정도로는 못한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3카랑 4카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도 솔직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21토티죠 어 21토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만 보면 안되기 때문에 토츠랑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시세카 완벽하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었을 때 21토티랑 21토츠 해가지고 약간 600억 아, 터치는 오카까지가 되겠다. 약간 천억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천억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이렇게 간다면은 골결과 뭐, 솔직히 1, 2 차이 나는 건, 이거는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1, 2 차이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솔직하게. 그리고 뭐, 발리 슈팅, 뭐, 이 정도. 자, 이제 민첩성과 뭐, 반응속도, 뭐, 태클 이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뭐, 스트라이커나 뭐, 윙어 같은 부분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성이랑 이런 부분에서도, 뭐, 그다지, 그게 차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뭐, 강철몸 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급성비치고 따져보면은, 21 토치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21 토치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8카로 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7카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게 좀 크게 볼수 있죠. 중산층 분들한테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따져보면은 21토츠랑 22토티랑 약간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22토티 3카로 가고 21토츠 5카로 간다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개미를 어마어마하게 크죠 급성비에다가 또 가성비까지 좀 이렇게 한다면은 21토츠 내가 진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막2 2토티오카를살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2 1토츠오카가 훨씬 더 싸게 느껴지겠죠 싸고 이제 살만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점점점점 점점 내려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랑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캡이랑 캡이랑 또 이제 토츠랑 이렇게 오카오카 비교로 많이 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근데 이제 윙어로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 나오기 때문에 21토치가 훨씬 더 급여도 그렇고 더 괜찮죠, 느낌이. 음. 그렇기 때문에 21토치로 이렇게 딱 보면은. 야, 근데 21토치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700억이고. 21토치랑 20 토츠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매물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전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야 솔직히 급성비로서 따져보면은 20 토츠가 솔직하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급성비로 따지면은 20도치인데, 근데 그래도 나는 능력치를 좀 보면서 급여 솔직하게 손흥민인데, 급여 그대로 상관없다. 하신다면 20일 토치가 훨씬 괜찮네요. 야, 이야... 더군다나 여기에 마름과 보통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마름은, 마름으로 은마름 간다면은 살짝 이제 체감상에서 좀 달라요. 마름으로 가게 되면 은 체감이 살짝... 부드럽다 보통보다는 부드럽다고 느껴지고 보통같은 경우는 부드럽지는 살짝 하는데 마름보다는 부드럽지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부드러운건 똑같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몸싸움이나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몸싸움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체감이 좀 된다 어느정도 좀 뚫어주는게 좀 보이더라 이제 침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이 좀더 나은 것 같더라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거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보통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침투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드린다면, 21 터치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20 터치, 그 다음에 이제, 에서 이제, 토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솔직히, 뭐, 헤더적인 부분. 어, 물론 있으면은 좋긴한데, 근데 헤더가 굳이 필요가 있나 어. 싶지만은 뭐 솔직히 저는 현재까지 21 토츠가 제일 좋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이런 밑에들 팔카 쓰실 거 아니면은 음, 솔직히 21 토츠 정도를 현재까지는 추천드리고, 근데 솔직하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은 이제 LH 8카가 팔리고 있거든요? 현재 400억으로?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LH 8카가 좀더 나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봐드리면은, 급여에 비해서는 솔직히, 애 8카까지 가게 되고 애 10카까지 가게 되는데 급여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LH가 나쁘다는 라 점은 아닌데 근데 꼴결이이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면 은 어려움이 좀 겪어지죠 제가 실제로 주공 5카를 써봤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H 8카로 뭐 진짜로 나는 좀 예쁜 걸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팔카 가면 좀 간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21 토츠로 가게 되는 게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낫다. 라는 점. 21 토츠. 중상층들 분들한테 이제 21 토츠로 가게 되고, 이제는 서민분들이죠.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현재 뭐 캡이나 이런 쪽은 이제 못올라봐요 못 진짜로. 올려다 보기가 너무 어려운.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진짜 최고로 진짜 잡는다. 라고 하면 이제 손흥민한테 한 30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근데 300억도 솔직하게 한 선수에다 300억을 태우냐. 어떻게 내구단가치가 500억이, 만약에 500억이라 치고, 이제 보는데, 500억인데 내가 어떻게 300억짜리 손흥민한테만 이렇게 다 투자를 하냐. 이거 어쩔 수 없지. 너무 힘들다. 말이 되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 토츠라인 저쪽 위로는 못보고 이제 여기 그나마 20토티 한 3카 4카 정도까지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치는 한에서 봐드릴게요 일단 솔직하게 뭐 농협이나 이런거는 솔직히 윙어인데 공격라인인데 솔직하게 급성비 무슨 필요있어요 윙백 애들이랑 골키퍼 애들 급여를 다 빼놨고 이제 공격에다 올 투자를 하는건데 요즘 메타가 그렇긴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라인들은 안볼게요 그냥 어 밑에 라인들까지 제가 과거엔 다왔었는데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래도 LH 위로부터는 솔직하게 어좀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솔직하게 뭐 진짜 과투자 해서 난 그냥 이거 1카를 살까? 그냥 100억? 1카 살까? 뭐캡 1카 살까? 차라리 이게 나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50억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치고 왜냐면 손흥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진짜 150억까지만 본다치고 캡 1카가 낫냐 아니면 뭐 진짜로 LHN에 한 7카 뭐 5카 이 정도가 낫냐 오늘 한번 봐드릴게요 어. 자캡 1카와 솔직히 이제 뭐토치카뭐 이거 두개 아까 전에 비교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솔직히 급여에 비해서는 이제 캡이 좀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급여에 비하고도 이제 능력치 비하게 됐었을 때음 그런데 솔직히 이거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저는 솔직히 캡이고 어 토치보다는 캡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캡과 점점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토티 캡을 일단 지금 제일 제일 제일 이제 제일 최고로 보고 간다면 이제 이거 1카 살 돈으로 토티 20 토티 5카 살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5카로 가게 된다면 야, 근데 좀 비등하다. 야, 5카로 가게 돼도 좀 약간 비등하게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캡한 정도에서 이제 한 4카 정도까지 간다 치고 이거 한 8카 정도까지 간다 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점. 적응도랑 케미까지 다 받아버리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솔직히. 어, 그렇 때문에 20토티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이제 20토티에서 뭐 이거 19유로 쏜. 뭐 이거 6카? 그냥 케미 다 받는다 치고 가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 7카가 안 됐었지. 7카가 안 되고, 6카, 6카로 봤었을 때, 케미가, 한, 9까지 가겠다. 9까지 가고, 8카로 이렇게 가면은, 요 정도거든요? 어, 근데 급여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꽤 높다. 와. 생각보다 19유로가 꽤 높은데, 야. 야, 이거 같은 경우는 밸런스도 그렇고. 야. 괜찮은데? 19유로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느낌으로. 근데 7카, 이게 이제 19유로가, 근데 사람들의 심리상 7카까지는 너무 이게 과투자다. 그냥 이거 5카만 사줘도 솔직히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7카로 가면 오히려 19유로가 더 좋거든요 19유로가 훨씬 좋은데 그또 이제 과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20토티로 일단은 추천하고 이제 터츠 이것도 한 6카 정도로 가면 되겠는데 6카 솔직히 근데 뭐 점프랑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 없고, 야 살짝 비등하다. 음. 너무 비등해서 솔직하게, 어... 솔직히 여기서 따져보면은 시코 터치거든요. 슈퍼적인 부분에서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야 근데 윙으로서 따져보면은 솔직히 20토티가 시야도 좀더 높고 발리 슈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높기 때문에 솔직히 20토티가 맞긴 해요 솔직하게 근데 생각보다 19토치가 잘 나왔네 야 그리고 급성비에다 따져보면은 솔직히 시코 토치가 좋긴 하거든요? 시코 토치야 솔직히 이세개 중에서는 제일 급성비로 따지면 시코 토치가 제일 좋은데, 6화, 시코 토치 6화 사는 게 제일 좋고, 그나마 좀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좀 너무 과투잖아. 하기 싫다. 그냥 5카까지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20토티가 맞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1 9터츠좀더 육화가 오히려 좀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PL 솔직히 여기까지 가고 시세가 애도한 국화 정도 가겠다 속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1 9터츠가 그 다음 또 이제 드디어 LH가 왔는데 얘는 팔카가 시세가 아마 아이고 높높네 그럼 얘도 한 9정도 가겠다 이렇게 보면 골결의 차이가 아까 전에도 저 얘기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1 9토치로 가도록 할게요 음. LH도 그렇고 1 9토치6카가 훨씬 나 음. 일단 이정도쯤 가겠죠 어 급여도 그렇고 그래서 서민분들한테는 19터치가 제일 좋은거 같네요 19터치 6하 150억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서민분들한테는 19터치 그 다음에 이제 돈 그나마 많으신 중산층분들 진짜 한 어느정도 투자를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1토츠 정도를 아까 전에 제가 추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진짜 돈이 많다 나는 손흥민 완전 광팬이다 하시는 분들은 22토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진짜 2 1토티도